월북몰이한 것도 민주당, 민생 망친 것도 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른바 북한군의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 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씨는 월북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우상우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보겠다는 심산인가? 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사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근거를 공개하라. 모든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고지적했다? 또윤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궤변을 그만두라. 며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다. 수많은 여성이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해서 죽었다. 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북노남불. 이라며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 정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은 보편적 가치다. 이것마저 선택적으로 무게를 잴때 정치는 한순간에 누추해진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월북 누명을 벗은고 이대준 씨의 아들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스무 살 생일에 자신의 아버지는 월북자도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 외쳤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아들의 외침 앞에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 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에도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 기록물보다 먼저 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아시. 올리고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란 악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며문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고압박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보공개소송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만큼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 등 다른 사안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 고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 라며 그동안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 이라고 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부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에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경우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전향적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다. 여권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지출 의혹을 제기해온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 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 며 항소에 서울구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다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 고마를 그 아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인기만료 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할까스.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동의등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가 이번에 함께 공개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애스.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기준의 문제 라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것 같다. 고 말했다.